보톡스는 세게 쓰면 만일 눈가주름에 쓴다고 해봅시다 눈가주름에 보톡스를 용량이 한 10유니트 정도인데 한쪽에 20유니트를 쓰면 보톡스가 효과가 3, 4달 가는게 6, 7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톡스에 대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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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달 가는 게 6, 7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보톡스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효과가 사라지는 시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6개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3개월 정도 되면 새로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생기면서 3개월부터 다시 어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축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붙자마자 바로 주름이 원래대로 확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점차 그 근육이 활성화돼서 어 주름이 만들어질 정도의 센그 수축이 일어날 때까지 약간 갭이 있죠 그래서 3개월에 서서히 돌아오지만 4개월 5개월 정도 돼서야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통 내가 두배의 용량을 쓴다는 건 굉장한 넌세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정 용량이 10인데 한2 3을 넣었다 그러면 나타나는 발현된다고 얘기하죠 의사 말로는 그 주름이 없어지는 게 발현되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3일을 보는데 낮은 용량을 쓰면 일주일이 돼서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나타나고 그 낮은 용량을 썼을 때덜 마비된 그 근육들이 다시 보상작용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은 금방 효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넣었을 때 10인데 2, 3을 넣었으면 보통 발염기간이 3일인데 일주일 정도 됐다가 3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1개월, 1개월 반 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너무 많은 용량 10인데 20을 넣었다면 그런 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을 넣었을 때 3일에 발현되고 3개월부터 서서히 돌아온다면 20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을 넣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내 몸에 불필요한 톡신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어떤 적정 용량을 찾게, 찾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 불필요하게 독성을 주입하는 일은 저희 의사들끼리 고,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문제는 더 적게 넣었을 때 얘기죠. 적게 넣었을 넣으면 이그 톡신의 효과도 없고 너무 빨리 돌아오고 그래서 A 보톡스는 뭐 별로 이렇게 효과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게 하는 게더 문제지. 더 많이 굉장히 센 용량을 넣더라도 다 불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니까요.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신 원장님들이 적정 용량을 넣으면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적정 용량을 넣는 곳에서 잘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